짧고 굵고 재밌게 화이트 데이 2 거짓말하는 꽃은 2021년에 제작 소식이 발표되고 2023년에 출시된 공포 게임으로 화이트 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의 후속작이다 시간대가 화이트 데이 1편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많은 기대를 샀던 것과 달리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유는 각종 버그, 그래픽과 스토리의 미흡함 등이 있다 아직 챕터 1만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자세한 스토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챕터가 추가되며 스토리가 밝혀질 듯하다 맵이 너무 어둡다며 욕을 먹었지만 1.3 버전 업데이트 이후 많이 밝아진 상태이다. 2는 원처럼 성화가 최종 보스일 수도 있고 새로운 등장인물인 정수진이 될 수도 있다. 2는 원의 수위들과 달리 경찰이 추격자로 등장하며 역시 수위들처럼 악령의시인 상태이다. 출시 당시 욕을 먹던 문제점들이 1.3 업데이트로 어느정도 사라졌다. 앞으로의 문제점들도 곧 패치되지 않을까? 끝이다 크크크크크.